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슈퍼 워크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이건 과거에 설치를 했다가 이벤트성 때문에 설치했다가 삭제를 어,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스태프과 같이 어떤 nft가 신발 nft가 있어야지만이 걸음수에 대해서 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벤트에 한 번도 당첨된 바도 없고 구매도 한 이력이 없으니 이것을 설치를 해봐야 무용지물이죠 자 그런데 12월 26일날 헬스케어 앱 슈퍼워크를 운영하는 프로그라운드 대표 김태환님이 12월 26일부터는 누구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서 하루에 일정 걸음수로 도달을 하게 되면 기프티콘으로 또는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앱을 설치를 해서 들어가보면 이와 같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베이직이나 여기 베이직이나 프로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게 베이직 모드 라는 겁니다 프로모드는 이렇게 nft 가 있어야지 많이 작동을 하는 거고 베이직 모드는 그냥 누구나가 설치를 해서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슈퍼워크 그 첫방문기은 그냥 10포인트 그냥 받아 주고요그 다음에 천걸음에 20포인트 5천걸음에 80포인트 그리고 만걸음에 100포인트를 받습니다 기본 만걸음은 어 만약에 걷는 분이라면 200포인트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대표님 언급한 바와 같이 기프티콘을 통 이렇게 이제 정립된 포인트를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기프티콘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프티콘 구매도 그렇게 그 거리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페라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3000포인트가 드는 거죠 그럼 하루에 만만보를 그냥 걷는다 가정하고 15일이면 이 카페라테 한 잔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어, 보통 시중에 파는 카페라테가 어, 레귤러 사이즈로 뭐 대략 한 4,000원, 뭐 3,000원 이 정도 한다 가정했을 때한 달이면 두 잔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개념이겠죠. 한 달에 8,000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는 방식이겠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나중에 어 이제 이 포인트가 만 포인트를 만약에 달성을 하게 되면 워크코인으로 교환도 가능해집니다 하단에 여기 보드를 눌러 주게 되면 예상 획득 워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만 포인트를 얻게 되면 이와 같이 그냥 워크코인으로도 교환이 가능하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그이만 포인트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워크코인으로 교환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어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업데이트 버전은 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과거에 NFT를 통해서 접근성이 어려웠던 것을 이제 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접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친구 초대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 뭐 걷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일상화된 분들이시라면 이것도 같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포인트 받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